안녕하세요. 인생필라테스 무어 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비만세포를 줄이는 저만의 운동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비만세포의 수는 주로 아동기에 형성되기 때문에 성인이 된 다음에 비만세포의 수를 줄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바뀔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비만세포의 크기입니다. 오늘 제가 가르쳐드릴 개념만 아시면 앞으로 근육을 슬림하게 유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요 걱정은 덜 하셔도 돼요. 내가 살이 쪘다 다이어트 운동을 해야겠다 결심을 하시면 처음에 하시는 운동이 바로 유튜브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열량 소비가 많아 보이는 약간의 가격한 맨손 운동인데요. 다이어트를 한다고 바로 그렇게 근력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관절에 무리가 되어 손상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날씬하고 슬림한 몸 만들기는 어려워집니다. 보통 살이 찐 상태에서 근력운동을 하게 되면 살이 찌기 전 자신의 상태에 비해서 근육의 크기가 크게 발달하는데요. 이렇게 크게 발달한 근육은 그만큼 운동을 해야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다이어트를 할수 없다면 커진 근육의 크기만큼 지방세포들로 채워져서 예전보다 헤비하게 살이 찌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할때 체지방 감소를 위한 근력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게 되면 근육이 원래 자신의 것보다 단단하고 커지게 되는 거예요. 만일 운동으로 계속 유지하지 못한 상황이 된다면 예전보다 살이 더 찌면서 요요가 오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생 매일 그 강도의 운동이나 절제된 식단을 유지할 수 없다면 애초에 그런 식의 다이어트는 좀 어렵겠죠.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그건 바로 원심성 수축 운동입니다. 원심성 수축이란 근육이 길어지게 수축하는 걸 말하고 구심성 수축 운동이란 근육이 짧아지게 수축하는 걸 말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원심성 수축이란 스트레칭이 되면서 근력운동이 일어나는 거고 구심성 수축이란 근육에 알통이 생기면서 근력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근육의 크기나 양이 많아지는 운동은 주로 구심성 수축 운동이고요. 비만세포의 크기를 줄이고 근육을 슬림하게 만들려면 바로 원심성 수축 운동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원심성 수축 운동을 잘못하면 구심성 운동처럼 변질돼버리거든요 첫번째 운동을 할때 웨이트를 너무 많이 주는 경우 그러니까 무게를 너무 많이 들거나 저항을 너무 많이 주면서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원심성 수축 운동 자세로 동작을 하더라도 구심성 수축 운동 효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속도를 너무 빨리 해서 운동을 해치어 버리는 경우 운동이 힘들어지면 보통 동작을 하는 속도가 빨라지기 마련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근육의 알이 배기면서 근육이 짧아집니다 마지막 세번째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근육의 길이가 많이 단축되어 있거나 혹은 근육의 긴장이 높은 경우 유연성이 정상 범위 이하인 상태로 운동하는 경우에도 어떤 운동을 하든지 간에 구심성 운동처럼 돼버려요. 이렇게 세 가지 모두 원심성 수축 운동으로 의도했지만 실제로 구심성 수축 운동을 한 것처럼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근육이 자꾸 짧아 보이고 긴장돼 보이고 울퉁불퉁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구심성 수축 운동도 원심성 수축 운동을 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구심성 운동은 근육을 늘린다는 느낌, 실제로 근육이 늘어난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원심성 운동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근육을 길게 늘리면서 운동하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신현. 영어로는 랭스닝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랭스닝을 제대로 하려면 운동을 할때 골반기저근이나 복행근을 이용한 호흡을 제대로 해주거나 스트레칭으로 유연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흡을 잘 할수록 유연성이 좋을수록 랭스닝을 보다 자연스럽게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용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을 슬림하게 유지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정리를 해서 이야기해보면 근력운동을 과도하게 하면 근육의 크기가 커지고 근육의 크기가 커진 만큼 살이 찌기가 쉽다. 그래서 적절히 근력운동 하는 게 중요한데 원심성 수축운동이 효과적이다. 운동 강도는 적당히 운동 속도는 천천히 해야 되고 구심성 수축 운동 시에도 랭스닝을 통해서 동작을 해야 한다. 두 운동 모두 호흡 운동이나 유연성이 기반이 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근력 운동 이전에 근막 이완이나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야 한다. 이해하셨죠? 구체적인 운동은 오늘 말씀드린 원리를 기반으로 제 채널에 영상이 올려져 있으니까요. 저와 같이 영상들도 보면서 따라해 주시고요. 운동은 무작정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운동을 하던 간에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해요. 그럼 오늘의 다이어트는 여기까지. 안녕!